저희가 이제 일주일 먼저 총회를 하러 간 거예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그 인터내셔널 컨프런스라고 국제 회의가 이게 열리는데 한전 세계에서 아동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이제 그 퍼포먼스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감동적인 거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협약이 채택되기 6개월 전, 5개월에서 6개월 전쯤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이제 사명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와서 이건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거다. 다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내 사명을 같이 나눠서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수 있는 길을 그걸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왔어요 88년 7월 1일부로 제가 유리세프 한국대표부의 대외담당관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대책상 위에이 아동권리협약이 11월 달에 채택되리라는그 예고장이 와있고 저는 50이 넘어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 선물인데 그걸 접하게 됐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이런 큰그 아동 권리 협약을 소개하면서 정상들이 다 참석해서 이거를 국제 의제로 끌어올린 거는 그 아동 정상 회담이 있은 후였었어요. 그거 그 아동 정상 회담의 그 의미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였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지난 10년 동안 이행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점검해보는. 그런 아동특별총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동 대표가 한 350명 정도가 왔거든요. 그 350명이나 되는 그 아동 대표들이 그들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연아동권협약을 이행하는데 한번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이제 됐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어른들은 자기네 관점에서 자기네 입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왜 우리의 문제를 어른들이 좌지우지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이제 새롭게 하게 된 거죠 단순히 부모의 그 종속물이 아니고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천명을 했, 했거든요 너무 정말 혁신적이고도 희망적인 그런 좋은 저 협약이었어요 아동이란 자기 권리의 주체자라고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들을 아주 작고 미흡하고 또 미숙하고 좀 모자라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아동은 나나 아동이나 똑같은 그런 존재론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국제적인 법인데요. 전 세계가 다 같이 그걸 지켜주기로 약속한 국제법이에요 그래서 아동을 위한 예 아동의 행복을 위한 아동의 권리를 위한 그첫 번째 아동만을 위한 국제법인 거죠 지금 뭐 옛날보다 많이 개선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그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그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그 경쟁 사회.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우리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정부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번에 5, 6차 때는 아동보고서도 4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NGO보고서도 8개 나왔어요. 이러한 그 변화, 이러한 발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 긍정적인 변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